소시오패스도 참나 찾을 수 있죠. 참나는요. 여러분 몰입자라면 다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행한 걸로 하느님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다. 믿음으로 받는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. 소시오패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 마음에 이런 참나 이 I am이라고 하는 성령의 현존이 참나의 현존의 세계에 우리 에고가 애고가 착하게 살고 복짓고 해야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참나 만나는 것 자체는 결국 몰입의 문제예요. 결국 소시오패스가 몰입 도 잘한단 말이에요, 여러분보다. 몰입해가지고 노력 노력도 해요,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잠만 자고 해가지고 몰입해버리면 참나 체험하죠 왜 못해요? 그렇죠?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. 소시오패스들이 참나 체험해 버리면 여러분 더 당해요. 더 착취당하고 소시오패스들이 참나 체험해 버리면 이제 사이 교주가 됩니다. 여러분 아주 그냥 제대로 털리죠. 왜 영적인 세계까지 아니까 더 털려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이 참나 체험이 양심으로 양심으로 자명하게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몰입은 잘하죠. 몰입이 믿음이에요.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고 합의라는 게 믿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믿음과 몰입을 통해서 참나랑 만나는 건 소시오패스도 가능하다.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자리가 성령 자리니까 성령은 성령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성령을 받았으면 자명한 양심의 행위 나와야 돼요. 여기 안 나온다. 그러면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성령 받은 경우입니다. 피하셔야 돼요. 그분들은 더더 더 무섭습니다.